하이쿠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말에 어 신부브린으로 놀다가 개찐덱을 찾아본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시나리오 한번 들어봐봐 바로 바로 구스가 찾은 그 덱은 빠밤 이 덱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갑자기 이걸 왜이 생각을 하게 됐느냐 신부브린을 쓰면 요전체에게 배기 때문에 진짜 끔살을 낼수 있거든요 누가 제일 무섭냐면 근타를 넣은 다이앤이 무서워요 근타넣는 다이앤을 잡으려면 정말 막 강한 일인 딜러가 한명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봐, 뭐 암멜인 거 알겠어. 근데 암멜 뭐 원래 세잖아, 형왜 그렇게까지 흥분하는 거야? 자, 우리 시그르드 계승 뭡니까? 능력치 감소 효과한테 걸려 있는 적군 한 명당 아군에게 공격력 버프를 준다. 시작하자마자 세계 주포제. 이게 참 알고 봤더니 자기 아내랑 너무 잘 맞는 거야. 자기 아내가 시작하자마자 감소 능력치를 세두 개를 걸어 보니까 우리한테는 공격력 버프가 세개가 붙어 뿌지 자, 암멜 어떻게 되노? 암멜이 1인계 뭐야? 증폭이잖아 자신에 걸린 버프 효과 한 개당 30퍼야 시작하자마자 몇표다 90퍼야 심지어 1만 1인기 하나 쓰고 1만 1인기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암멜치지급품이몇 퍼야 이게? 셔터네 말이야 야 다이애나 뭐 한번은 버텨내야 니가 피를 채울거 아니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투급도 나쁘지 않아 투급 34만7천이야 이거 시구로대자서 아직 성물 못만들어 줬거든요 안되면 뭐더 어, 올라간다 이거 보다 하여튼 세팅 잘하면 한 35만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그러면 이제 선턴 잡겠지 잡은 상태에서 이런 덱은 어? 야, 다이언 좀 데려와. 더 세게 때리고 싶으니까. 아, 이거 전체기로 따도 돼요, 이런 데가 자, 요거 할게요, 요거. 요럴 수도 있다는 거. 전체기 세 개. 파파파파 파, 파. 자, 강탈 땡기지? 자, 샴페인 한 잔. 제가리 따고요. 기, 야, 팍, 팍. 어디 갔노? 어? 야, 다 어디 갔어? 어, 죄송합니다 어, 아, 잠깐만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게 또 상처를 드린 게 아닌 것 같아, 제가 또. 어. 근데 네, 여러분 진짜 내가 이걸 주말동안 써보면서 아 너무 시원해서 시원 좋았어 진짜 방금처럼 그냥 전세기로다 쓸어 볼 수도 있고 다이앤 만나야 돼 다이앤 겁나 무섭거든 전세기로다쓸려다가 우리가 쳐맞거든 그러면 150번 찍 아이씨 오늘 뭐안 나오노 다이앤 어? 근타르? 야 어? 근타르가 지갑 앞에 나왔는데? 야 요거는요 다이앤이 없어서 그냥 또 이렇게 갈게요 좌파파파 파, 파, 땡기고 탕! 사크락! 40만 사십만, 40만 이야 빡빡 31만 자 근타르 살아남았네 근타르야 그래 니니까 살았다 그래 니 쥐가 쥐은총이니까 자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갑자기 점마드 버프 올리니까 떠오른 생각인데 이 라그덱이 더 세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라그나로크 아티팩트가 있거든요 만약에 상대에게 버프 올릴 거 내가 미리 생각했다면 아 그거 좀이 이 잡고 보여줄게 뭐 그냥 이렇게 쓸어볼게요 <웃음> 빵빵 치면서 이야 반장 더 있어요? 아무나 다 맞아라 다쓸다못 본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느낌이 어때? 형이 주말에 주말 게임 하다 번뜩 한거야 어? 맞다 시그로드 퍼프 세개 바로 주잖아 안멜리랑 겁나 잘 어울리까? 짜가지고 주말 동안 놀았거든? 되 좋았어 <끝> 자, 그서 방금 잠깐 나온 아티팩트 얘기가 뭐냐면, 요거 이제 어떤 분이 제보 주신 부분인데, 댓글로. 잘못 제보를 주셨더라고. 근데 어쨌든 거기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캐치할 수가 있었는데, 자, 세트 넘버 20 보면은, 라그나로크 특징을 가진 아군 영웅은 전장에 있는 적군에게 걸려있는 버프 효과 한개당 공격력 2.5% 증가입니다. 이거지. 그 그러니까 분이 제보 준건 뭐냐면, 우리가 버프 받으면 바로 더 세진다. 이렇게 제보를 준 거야. 근데 잘 읽어보면, 적군에게 걸려있는 버프 효과 한개당 공격력 증가예요 여기 조금 아쉬워요. 만약에 우리 우리한테 버프로 공격이 증가하면 진짜 지금 끝났을 거지. 어? 시그루드가 바로 버프 주니까 이거 완전 막개 난리가 났을 거거든? 네, 그렇지는 않다. 방금처럼 적군이 만약에 버프를 쓰잖아. 그랬을 때는 우리가 공격력이 더 증가할 수도 있어요. 버프 한 개당 2.5%씩입니다. 근데 일단 저는 어떻다? 첫 턴에 난리 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일단 적군 버프가 없겠지. 그래서 그냥 투급 버프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라그 뭐 아티팩트 이런 거뭐좀 아티팩트 새로 뭐 하나 더 나온다거나 뭐 이런 면더 세지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은 저거 쓰기에는 상대한테 버프 갈 때까지 언제 기다리노 막 이런 느낌. 자, 4대 천사 대기죠. 4대 천사 대. 볼때 다인이 안 보이네. 자, 뭐 어떻게 할 것도 한번 가까 그냥 바로. 오늘 자꾸 초살로 가는데 초살덱으로 이게. 초살덱 보이딜랑게 아닌데. 팍. 자. 28만 찍천밖에안 나왔다. 어, 조금 약하게 나왔고요. 팍! 팍! 31만 찍천 일단, 아메란트 또 공버프도 3개, 아유, 오늘 사람 많네. 이 자꾸 아니, 이거는 제가 보니까 7대제 생태계가 살아난 느낌이에요. 지금 월요일 오전 11시 반이거든? 이 시간에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비급히 생태계가 살아났는데. 이덱 느낌 좋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신부 불인을 제가 계속 연구를 하다가 결국 찾아낸 찐, 찐덱 같은데? 이거 다이앤 만나는 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진짜 다이앤. 와, 오늘 다 다이앤이 안 나오냐? 이렇게 쓸어 담는 덱의 단점이 다이앤을 못 죽여요, 진짜. 근데, 자, 한번, 아, 그냥 한번 딜 한번, 한번 보여줄게. 만약에 다이앤이라고 치자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지금은 제가 분산을 쳤는데 다이앤이면 다이앤만 쳐야 돼 다이앤만. 폭폭폭 찔렀지 자, 이 정도 딜도 엄청나죠. 근데 안멜 지금 어떻게 됐노? 버프 다섯 개퍽퍽찔러 버리죠. 첫 턴에 증폭 150% 받아서 찍은 거예요. 지 끝까지 때려 지금 이제 버프 여섯 개야368 증폭 180% 터집니다. 이제부터. 이 모든 일이 첫 턴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을 만나든 AI 만나든 첫 턴에 일어나는 건 무서운 거야. 상대가 아무리 사람이더라도 첫 턴에 이렇게 맞으면 바로 나가고 싶어지는 거지. 그렇다는 건 뭐다? 개찐댁이다 잠깐만요 암멜 버프 조금 더 줘볼게요 어, 지금 전체기 막 쓰면 다딸수 있거든 근데 이번에 보고 싶은 건 암멜 딜이니까 8개 되겠는데 버프 8개? <웃음> 잠깐만 빠바박 디고요 버프 암멜한테 버프 하나 더 갔어요 자 갑니다 빠바박 자 암멜 풀버프예요 이제 5개에 3개 해가지고 8개 빡 이가왜 29만 원쯤 밖에 안 나오나?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걸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왜 이거밖에 안 나왔어? 일성이라서 그런가? 이느낌이로라면 만약에 3성이 붙었으면 진짜 100만도 넘게 나올 것 같아. <웃음> 제 아무리 다이앤이다이앤 할아버지까지 인연으로 끼도 그거 맞으면 대가리 뽀사진다. 뭐버티내야 피를 채울 거 아니야? 그냥 뻑찍어뿐데 그냥 체를 너무 찢어집뿐다니까 아유, 너무 잔인하게 말했구나. 아유, 우리 다이언 제가 사랑합니다. 사심등급에서굉히 높은 거 알지? 약간 좀, 아유, 다이앤이 없어! 옳더러. 자, 그러면 이제 전체기로 다못딸 때도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요렇게 쓰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쓰는 방법도 괜찮아요. 이런 게한번팍 뭐 찌르고요. 그냥 비델리 같은 거 단단한 건 지금 탈이 들어있거든. 속탈 하나 들어있거든. 빡! 따고 부츠를 못 죽인다고 여기서. 거기서 이제 빡! 빡! 몇 개야? 지금 버프 몇개 짜리였어? 네개 짜리야. 이것도. 이것도 이미... 네... 와 사람이다 와저 사람 진짜 많네 1 2 0번째 증폭이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다이앤이 아니고서야 150번 증폭까지 쓸 필요가 없어 처음에 거의 지금 뭐 초살댁 느낌 좀 나고 있는데 어 이거 방금 아... 그분 아니가 아이고 미안 또 때려야 되겠어 아이고 미안합니다 예. 예. 자 똑같은 판 아닙니다 연속계승 아닙니다 자 여기서 몇 개다? 벌써 4개다 네 벌써 4개다 네 자 이렇게 되게 되겠고요 어. 자 제발 다이앤 한 번만 다이앤 다이앤, 다이앤. 자, 좋아요 그래도 이건 방대기다그지 발렌티까지 넣어가지고 발렌티에 근타를 들어있어요 좋아 이걸 우리 다이앤으로 생각하자고 어떻게 한다 푸푸푸 파파파 자 여기서 이제 버프 두개더 받아서 다섯 개짜리로 찍어버립니다 푸푸푸. 와 이런 피가 딱 차지 차지 팍! 키가 차지! 팍! 팍! 193,000원. 자, 첫 턴에 저한 명한테 낸 딜이 얼마고. 야, 누가 좀 개성기 좀 두드려봐봐. <웃음> 어. 이렇게 만약에 다이앤을 꺾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필승입니다. 필승. 뭐 필승까지 말하는 게좀 그렇다. 어, 뭐 상황에 따라 질수 있는데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죠. 굉장히 유리한 상황. 와, 요거 삼성 강탈 한번 나오네. 개멋있는 장면 한번 하자. 자, 찍고요 삼성 강탈 나오고, 이성 샴페인 배기. 빡! 빡! 자, 좋아요. 18번 적당하다. 적당하 죽이지, 죽이지 마. 인마. 자 쏙! 확! 확! 확! 죽이지 마, 마 자, 땡겨왔고요 웨딩! 리시아 첩! 47만 4야 저걸 60 몇만까지도 봐가지고, 뭐 지금 약간 이런거야. 47만 4천이 엄청난거지, 엄청난거지? 오리 림무로우 아, 예. 마지막까지 멋진 모습 좋습니다 샴페인 한번 닦아요 필살기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필살기는 너무 좀 정의 없으니까 요렇게 샴페인 31만 5천 두명한테 31만 5천이면 얼마고 세명이었으면 어? 예. 오케이, 오케이, 다이앤. 제가 지금 잠깐 녹화 중지해놓고 계속 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한분더 따고 지금 챌린저 올라왔는데 드디어 다이앤을 만났습니다. 자, 다이앤을 처음에 만난다. 그위압감 그걸 근타로 들어있고. 자, 여기다가 이제, 아 이것도 유혹이 오네. 전체기가 두 장이라가지고 되게 좋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입니다. 자, 백렙 다이앤. 신발자, 버벅스 79,000. 촥! 박 59,000! 시끄만 군죠. 저 무서운 근타르가 들어있는 백랩 다이언을 목을 따고 나면 그때부터는 되게 할만해집니다. 자 우리 집안메 버프도 많고 남은 두명 애들도 딜 잘하기 때문에 또, 또 신부 신부님도 얼마나 또어 패가 잘되는가도 있고 할게 많아요. 자 다이앤이 없는 비델리덱이다. 어 그러면 이제 뭐 뭘로 끝냈고 강탈 같은 거안 하고요.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도 괜찮을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괜찮겠다. 아무래도 또 신부님이 착2 3만원 전, 착, 착3 3만 삼천. 야안 메크 두 장이 더 세겠다. 안 아, 메크 두 장이 빡. 빡! 29만 육천 오케이 어쨌든 이런 정도 이런 정도. 상당히 탄탄한 덱이었어요 탄탄한 덱이었는데 녹아나고 있다 와 비델리 빡쳤어요 비델리가 갑자기 강해졌습니다 이제 자 우리 비델리가 너무 강해진 관계로 죽어줘야겠죠? 자 빡! 빡! 2 0만씩 터진다 이제 안매를 더 강해졌거든요 이렇게까지 자, 뭐좀 흥분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이댁을 한번 갖출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신부 그린 뽑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겁니다. 몰라볼만.